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화장품은 아니에요 화장품은 아닌데 역시나 뷰티와 관련된 그러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뷰티 쪽이자 건강 쪽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왜 발가락 링이라던가 발가락 깔창이라던가 이런 건데 기능성으로 되어 있어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아니면 걸어다닐 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쿠션류 제품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인 밸런스 푸 패드라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발 피로를 완화시켜주는 약간 푹신푹신한 그러한 젤리 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톡 튀어나와 있어서 용천혈이라고 하는 것을 지압을 계속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제품 자체를 세척이 간편하고 99% 향균 향치를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당연히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질 않겠죠? 제가 이 깔창을 생긴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젤리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가 난 쌍일 거예요. 지금 아랫부분은 약간 제가 신발에 꼈다가 빼가지고 지금 살짝 들어온데, 이렇게돼 있어요, 본 제품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운데 볼로 튀어나와 있어서 경천혈이라고 해서, 걸을 때마다 자극이 돼서 약간 바른 자세 잡아준 데도 좋고, 신체 순환에 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깠을 때 여기 발바닥,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운동화에 붙이는 면이에요. 근데 그게 필름이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싹 뜯으면은, 저 보시면 지금 알겠지만, 여기가 살짝 끈적끈적거려요. 끈적끈적. 거려요. 끈적끈적. 손에 묻거나 그러진 않는데 약간 끈적끈적 거려요 그래서 어이거 신발에 들어가면 되게 어 되게 끈적끈적거리고 떼내기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가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제 신발인데 여기 이렇게 신발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약간 그럽지만 <웃음> 이렇게 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안에 맞게끔. 근데 이게 끈적끈적 하다고 해서 이게 신발 안에 완전 양면 디퓨션 딱 붙는 게 아니라 제가 손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잖아요 고정을 시키면은 딱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접착력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딱 그죠 이렇게 아래까지 깔끔하게 되있고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양말을 신고 제가 이렇게 신발 신을 때 이렇게 신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쏠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해서 양쪽 다 신은 꼭 걸어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한쪽을 이제 제가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젤리 같은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너무 말랑말랑하면은 발의 피로도가 오히려 되게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적당한 땅한 젤리 부드러움을 딱그 중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고 진짜 많이 걸어 다녔어요. 한 8km, 10km 정도 거의 가까이 걸었거든요. 이 제품을 받고 근데 딱 하자마자 이거는 한 번에 효과로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쓰자마자 느끼실 수 있는 건 다리에 피로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리에 피로감이 전혀 느끼지 않고요. 걷는데 뭐땡 뭐랄까 종아리가 땡긴다던가 발의 피로도가 굉장히 느껴진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신발에딱 껴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느껴지던 거예요. 바로 느껴지던 거라서 진짜 이거는 걸어다니면 걸어다닐수록 발의 피로도가 없고 계속 이제 갔다가 제가 올때 걸어오는 거리까지 다. 한 건데, 올 때쯤 되면 이제 사람이 좀 피곤도 하잖아요. 근데 발의 기점으로 보면 종아리, 무릎도 괜찮고, 그 다음에 허벅지 아래로 내려오는 피로감이나, 뭐가 뭉쳐서 그냥 발목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아프거나, 피로하거나 그런 점이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무릎이라던가 이런 발목 그리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있으면 은 이게 발이에요 발이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당겨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당겨지는 이 당겨지는 힘 때문에 발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점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어 생긴 거는 진짜 단순하게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젤리 모양에 근데 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굉장히 많이 고려되어서 만들어진 제품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 이건 진짜 오랫동안 걷거나 할 일이 있으면 은 하나 끼고 가면 은 그날 발은 정말 예 편안해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바로 있어요. 신발에 껴서 신고 걷는 그 날부터 정말 그 점을 느낄 수 있고요 그 외에 이 제품의 효능이라고 하면 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천열 자극부터 시작해서 이게 젤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끈적끈적해서 부착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발에도 이제 넣을 수도 있고 하고 아니면 여기가 뭐가 묻어서 찝찝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로 씻어서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물로 부드럽게 계속 씻으면 되고 이 패드 자체에 지금 맡으면 제 발냄새 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맡으면은 이게 어, 향균 처리와 되어 있으면서 약간의 향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 옛날에 혹시 뭐산독깨비 해가지고 무슨 풀숲향 그런거 아세요? 그 향으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향은 아니에요 선호하는 향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산속, 뭐 그런 숲속향? 그런게 되어 있어서 이 젤리 대에 향이 나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맞은편 신발에 이렇게 넣어서 신발 맨 밑에 꿈치 있는 쪽 기준으로 딱 밀착시켜서 하면은 바로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맞은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개 해서 걸어 다니면은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고 무릎에 뭐랄까 충격도 별로 안가고 종아리 아프신 분도 들 있잖아요 종아리 땡김 같은 것도 없고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다가 신다가 신다가 보면 자세도 어느정도 올바르게 걷는게 올바르게 걷게 되다 보니까 자세도 올바라지고 그에 따라서 저같은 경우는 신발에 따라서 솔직히 여기 목까지도 이렇게 쫙 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깨도 아프고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 는 발에서부터 그런 편, 편안함이 느껴지니까 어깨, 목까지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라이프 굿즈, 데일리 굿즈에서 나온 밸런스 푸패드라고 나온 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일단은 뭐경천열을 자극해 줄 만큼 그렇게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고 굉장히 그냥 말랑말랑 젤리면서 발의 피로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거나 뛰거나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깔창이라고 하기엔좀 그래요 기능성 깔창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근데 키높이도 솔직히 된다곤 하지만 아까 제 높이 보셨잖아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키높이라고 하기보단 그래 뭐 1cm? 0.5cm? 정도 되겠지만 보통 이런 제품을 쓰시는 사용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목적은 바른 자세 아니면은 다리에 편안함 그 다음에 신발 걸을 때의 편안함 피로도 감소의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이 제품을 사신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정말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정말 그게 바로 와 닿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한번 다시 보여 드리면서 어, 이 제품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깔창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반 정도까지 착용하고 그냥 양말 신고 쭉 신어서 걸으시면 끝이에요 그게 아래가 그렇게 미끄러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품 한번 다시 보여드렸고요 데일리 굿즈에서 나온 이게 밸런스 푸 패드 무리를 걷는 편안함 이라고 위에 나와있네요 타이틀이 무리를 걷는 듯한 편안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정말 편안함 정말 그거 하나는 정말 체감될 만큼 느끼실 수 있으니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제품의 홈페이지와 함께 구입하실 수 있는 경로가 있으니 그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